오케이. 오 왜 저렇게 되지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번에 굴러떨어져서 그런가? 뭐 <웃음> 여기 있던 지렁이 어디 갔니? 다 <웃음> 가자. 응. 고질해졌다